제가 이제 2001 임혜진이라는 작품을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제 촬영 회차가 꽤 많았어요 어 그래서 그걸 이제 무리하게 소화를 하다 보니까 뭐 여기도 그런 후배들이 있겠지만 예 연출하다 좀예 잠깐 졸았던 기억 예. <웃음> 그러면서도 <웃음> 어 다시 한번 가자고 끝까지 그냥 봤어 봤어 이렇게 웃기면서 <웃음> 저희가 수업 거부를 한 적이 있어요 더 양질의 수업을 받길 바란다 수업에 대한 욕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 아카데미가 훨씬 질적인 비약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단체로 움직여서 영화 진은 위원회죠 많이 괴롭혔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를 보면서 그 혀를 차던 선생님의 그 표정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고 음그 질문들 속에서 저희끼리 더단단해지고 18명이 처음으로 졸업 작품을 다 찍었던 독특한 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과. 이렇게. 맞지 않 않았던... 어떤 아... 참... 현실적인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영화를 하면 그냥 평생 외로울 거예요 <웃음> 그건 어쩔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거라서 그거를 헤쳐나가거나 그 외로움을 뭐 무언가로 인해서 뭐... 좀 아. 어떤 도움을 받는다고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볼때 저는 되게 후회하고 있는데 좀 파괴적인 방법을 많이 좀 찾잖아요, 술이랄지 예. 도박만 안 하면 그렇게 얼마나 다행이 근데 저는 술족이었던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요즘에는 근데 뭐 영화 작업 하시는 분들도 되게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활에 오히려 좀 도움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로움이 그러니까 막 파괴적으로 나를 좀 망가뜨리고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가꿈으로써 그런 것들을 해소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루 끼처럼. 처음 단편 영화를 찍고 이틀 찍었나 봐요. 스태프들을 다 이제 현장에서 이제 차비 줘서 보내고 혼자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했었어요. 딱 10년만 해보자. 그게, 그게 10년 전이에요. 그 순간 그리고 진짜 10년만 참.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그, 그리고도 안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련없이 떠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새벽 시간, 그 새벽 공기 그리고 그 작품으로 처음으로 영화제에서 상 받았을 때그 상금으로 제작비를 충당했을 때아 <웃음> 됐다, 비피 <웃음> 뭐, 넘겼다고 이런 느낌. 그 순간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꼽기가 사실 그 올해 영화를 못 만들어서 힘든 시간도 있었고 어또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 뭐랄까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혹은 제가 하는 실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던 시간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시나리오를 쓸때 가장 힘든 것 같은데요. 네. 뭐 막상 막하로 다들 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두 시간짜리 어떻게 보면 동영상을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진짜로 피와 살을 떼내 떼내서 만드는 것 같은 어,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 안에 어, 세상에 던질 어떤 이야기가 아직 끓고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모든 걸 극복하는 어, 기본적인 에너지가 아닐까? 네. 뭐 촬영하는 동안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몸이 힘든 것, 몸과 정신이 항상 힘들고 최근에 기억에 제가 한 몇년 동안 쓴 작품이 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안돼고 어, 엎었어요 그때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그거를 또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 할수 있는 게 다른 작품을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실현을 잇기 위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음, 다음 영화를 찍을 때마다 눈이 높아져서 그런지 장애물도 같이 커지는 거죠 등에 붙은 장애물 그러다 보니까 매 영화가 들었던것 같고 뭔가 많는다는 기회가 되면 세상에 어떤 물질을 내놓는다 기록을 남긴다는 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창작해낸다는 그 상황 자체는 너무나 절실한 욕구가 있었고, 그 기회라는 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이라고 할까요? 지고 싶지 않았어요. 조건에 그래서 몸이 얼마나 무너질지, 정신이 얼마나 바닥으로 갈지, 그 두려움도 잘 모른 채 그때는 막 버텨나갔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저는 그냥 좋은 영화. 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만드는 영화 만들 때제 마음은 최대한 솔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이켜서 그 영화를 보면 그 시절에 제가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함을 할수록 아니면 만약에 솔직하지 않았다면 그 솔직하지 않은 것도 어쩔 수 없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영화를 대하는 제 태도나 이런 게 그래서. 그냥 최대한 솔직하게 영화 만들 때 해야 온전히 내 자신이 거기 담겨있고 그게 옛날 일기장 보는 느낌이었어요 읽은 것 같고 음 그게 뭐꼭 현실적인 일기가 아니어도 저희가 뭐 매일, 매일 꾸는 꿈 같은 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보는 것도 재밌고 그걸, 그런 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영화라? 어, 글쎄요, 뭐, 좋은 영화, 나쁜 영화 구분하기가 좀 그런데, 영화는 다 좋죠. 뭐 어떤 나쁜 의, 그 취지를 가지고 만든 영화는 없잖아요. 모든 영화가 좋은 것 때문에. 나쁜 영화는 있어도 음, 그렇죠. 다 좋아요. 나쁜 영화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나쁜 취지와 의도를 가진 영화들이 간간이 있긴 하잖아요. 뭐, 노출로써 돈버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의도를 가진 것 말고는 뭐 자극적인 아, 뭐 그런 소재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영화 외에는 다 좋은 영화죠. 고유한 어떤 것. 그런 것이 세상과 어, 넓고 깊게 소통하는 순간, 어,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만났을 때 음, 제일 흥분되고 어, 영화 보는 일이 어, 어, 즐거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계속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네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세상에 꺼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고유한 것인지 네. 그런 질문들을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이렇게 어, 영화 으, 모든 과정에 걸쳐서 하게 되고 제가 이제 헷갈리고 혹은 흔들릴 때 어, 조금은 좀 돌아가고 싶거나 좀 쉽게 가고 싶을 때 어, 그런 질문들을 함, 하면서 어, 저 스스로한테 좀 더 어, 뭐랄까 채찍질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매 순간 정말 인간들에게 너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음, 영화가 왜 필요한지 예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담론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최소한 공예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이 이 세계를 더 풍요롭게 혹은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은 채 그냥 스크치로 보면 영가 아니길 바라요 거기서부 좋은 영화라는 것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다는 개념이 참 애매하게 착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 꼭 그런 개념이 아니라 뜻에서는 좋은,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그 감독의 반영인 영화로서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좋다는 주관적인 지점이고 감독마다 많이 다르겠죠? 철학적인 지점은 네. 되게 개인적인 일기 같아요 제 무의식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일기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굉장히 장준환이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아주 커다란 부분이고, 여러 가지인 것 같고, 직업이기도 하고, 제 어떤 삶의 어떤 즐거움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한국 영화 시장이라는 게 사실 불안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항상 과도기가 있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점점 어쨌든 스태프 처우랄지 이런 것들이 노동법들이 개선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차기를 어.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나왔던 것처럼 뭘까? 덜 방황하고 덜 애둘러가고 빨리 성장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라이브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 감독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삶의 욕망이 없었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그 이후 데뷔할 때까지도 스스로를 감독이라고 부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쑥스러워했던 거죠. 창작자로서 자기를 규정했었고 데뷔하고 관객들을 만나고 영화가 가진 힘 혹은 의미 가치 이런 걸 느낀 후에야 아 영화 감독으로 산다는 게 매력적이구나, 재미있겠구나, 재미있겠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고 그때 다시 영화보기를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 그렇게 너무 순진하게 보지 말고 영화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쑥스러워하거나 그 필요 없이 그런 분들 잘안 계시겠지만 그냥 자부심 갖고 그냥 별로 걱정하지 말고 욕망의 높이를 훨씬 크게 키우고 음 그래서 훨씬 생산적인 삶을 사시면 어떨까 자기만의 어, 내가 정말 이 영화를 해야 되는 이유 어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어어 그래도 일단 데뷔하고 봐야지 라는 그런 조바심을 조금만 자제할수 있으면 어더 좋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충고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제가 보기에 예.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꽤 많이 봐서 예. 어, 후배들한테 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카좀 어렵네요 이게 이렇게 카뭐왜왜외려나뭐 뭐 이런 거 밖에 잘생각했나 카타르에도 영화 아카데미가 생겼다는 소식이 있던데 파 파티를 벌일 순간입니다 <웃음> 아무말 <무마을> 대잔치 <웃음> 네뭐 한번 해보죠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어, 카운터, 펀, 카운터 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덤벼라 <웃음> <웃음> 한국영화아카데미 35기 졸업영화제 화이팅 한국영화아카데미 35기 졸업영화제 화이팅 한국영화아카데미 어, 졸업영화제 어, 35기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게 됐습니다 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한국영화아카데미 35기 졸업영화제 화이팅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